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바로 제주 해녀가 직접 잡은 뿔소라면입니다 여러분 뿔소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전 요번 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뿔소라 같은 경우에는요 양식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100% 자연산이로 자연산으로 해녀분들이 직접 물질을 해서 어. 채취시다고 합니다. 음. 근데 이 뿔소라 같은 경우에는 고급식 재료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일본에 대부분에 수출한다고 해요. 근데 이번에 코로나였죠. 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뿔소라나 한리 분들도 타격을 많이 입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주 해리 협회에서 공동 개발하고 라면의 명과 오뚜기에서 협업을 통해서 생산했다고 합니다. 음. 이 맛의 빌결은 뿔소라를 동결 본조시킨 거였다고 하는데요. 제가 한번 오늘 먹어보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꿀소라면을 살펴보면 분말스프, 후레이크 라면이 있습니다. 어 이게 작은 사이즈인데 불구하고 후레이크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, 후레이크 를 살펴보면은 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어그 동결건조한 꿀소라 같고 그다음에 여기 게맛살도 들어있어요. 그럼 한번 끓여올게요. 아 여러분 냄새 너무 좋아요. 와 바다향이 한가득이야. 와 진짜 와, 와 여러분. 끓는 물에 4분 정도 두시면 되거든요? 근데 딱 오픈하자 보니까 와후레크가 많아서 그런지 엄청 푸짐해 보이고요 냄새도 바다냄새.. 와.. 우선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, 국물부터 와.. 아와 이거 완전 해장라면인데 너무 맛있어! <웃음>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와.. 라면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냐? 와.. 오.. 국물 찐이에요, 찐! 와. 라면, 라면, 와! <웃음> 아니, 너무 맛있으니까 깜짝 놀래네 내가? <웃음> 국물의 맛이요. 면에도 싹싹 배웠어가지고, 너무 감칠맛이 너무 좋다. 음! 이제 먹어볼게요. 음! 어, 이 조그마한 게 바다향이 한가득인데요? 김치 싸서 얼큰한데 음. 음. 거기다가 바다 향까지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. 음. 렇게렇게 아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. 술 먹은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아 음. 아, 진짜 맛있어. 음. 아! 해장라면은 딱 해장라면. 음. 음. 다음! 와! 네, 오늘은 제주 해녀가 직접 잡은 100% 자연산 뿔소라를 사용한 뿔소라 면을 먹어봤는데요. 이게 뿔소라를 어, 동계 공주하고, 그 다음에 그. 후레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맛이 뜰품이더라고요 거기다 라면이 매콤하고 얼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맛과 얼큰한 맛이 같있어서 해장 라면으로 되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 뿔사람 면 같은 경우에는요 오프라인에서는 제주도에서밖에 안 판대요 어. 근데 온라인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에 뿔사람 면을 치시면 은토프함 뜨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판매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제주 해녀분 및 지역사회에 기부된다고 하니까 맛도 있고 시원하고 감칠맛도 뛰어난 뿔사람 면 드시고 어, 제주 해녀분들도 더 오시고 여러분 꼴소라 못 뭐, 뭐, 뭐 드셔보셨잖아 그러니까 요거기에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맛있게 시원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